안녕하세요 여러분 흑결전구입니다 요즘 딱히 할게임도 없고 뭔가 룰은 너무 많이 해서 좀 질리는 당신 뭔가 빨리빨리 끝나는 게임을 원하고 있는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 뭐? 매치가 오래걸리는거 아니냐고요? 괜찮습니다! 그건 이제다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이야기고 요즘은 롤보다 매치가 빨리 잡혀요 진짜로 다가요 뭐? 한조의 늠름한 가슴과 함께 전장을 누비고 싶다고요? 여기 있습니다! 뭐? 타격감이 존나게 구려서 재미없어 보인다고요? 어쩌라고요? 제가 바로 당신들을 시공의 폭풍으로 끌어들여 두번다시못 빠져나갈 몸으로 만들어드리죠 이걸 전부의 시공의 폭풍 림문지침 에디션 시공의 폭풍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게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료로 게임을 즐길 수 있죠 먼저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 우리 스피드웨건 우서가 뒤지는 날까지 입만 살아있을 것 같은 입담으로 굳이 궁금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끊임없이 알려주면서 여러분들이 튜토리를 마치는 순간까지 쉴수 없이 입을 떠들겁니다 자 이제 우서의 악몽에서 빠져나오셨다면 ai전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 시공의 폭풍은 매우 이지하여 남녀노소 어떤 분도 게임을 처음 시작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진입장벽이 낮고 아주 쉽고 빠른 게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빠른 때 을 눌러주도록 합시다. 이제 시오스의 매치가 느리다는 건 옛날이야기 최첨단 기계공학을 이용한 레스토랑으로 고급 레스토랑 음식들을 분식보다 빠르게 내어줍니다. 자 그럼 이제 영웅들을 한번 골라 볼까요 시오스의 묘미라며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 오버워치 디아블로까지 오랜시간동안 만들어온 방대한 블리자드의 세계관에 등장하는 수많은 영웅들을 직접 플레이할 수 있는 점이죠 쓰라레 전기번개로 가로시를 잡아 겉바속촉을 실시간으로 구경할 수 있다던지 제라툴로 피닉스와 아르타니스 테사다르를 썰어죽여 칼라의 위대함을 박살낼 수 있다던지 일리단으로 말퓨리온 앞에서 티란데를 천천히 썰어죽여 엔티아를 시전 할수 있는 그런 다양한 설정놀이 들이 가능합니다 안두인이 빨리 출시를 해줘야 패륜도 하고 복수도 하고 별 지랄을 다 할텐데 자 이제 재밌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 영웅들을 선택하기 전에 이 히오스에는 고지식한 어느 분식 게임처럼 정해진 라인이 없고 라인 안선다고 뭐라하는 사람이 없지만 영웅들은 일단 크게 네가지 종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전사 지원가 암살자 전문가 히오스에서는 크게 건물을 얼마나 때렸는가 하는 공성들과 여러분들이 팀원 경험치에 얼마나 기여를 했는지 보여주는 경험치량 적을 얼마나 접했는가를 보여주는 영웅 딜량이 있는데요 이외에도 캐릭터가 가진 특성에 따라 얼마나 적에게 처맞았는가 하는 탱량 이 힐러 놈이나 보호막을 가진 놈들이 얼마나 일을 잘하고 있나 볼수 있는 힐량 보호량 등등 히오스에서는 여러분들이 똥을 싸는지 페이커급으로 기가 막히게 하고 있는지 수치로 하나하나 다 나오기 때문에 히오스를 플레이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정치에 순간순간에 놓여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아 물론 딜러라는 놈이 힐러보다 딜량이 적게 나온다면 딜러의 부모님의 안부를 물어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지 한번씩 물어 주도록 합시다 먼저 전사종류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탱커종류입니다 대부분의 전사들은 밀치고 끌어오고 잡아당기고 속박하고 슬로우를 거는 등 집요하게 적에게 달라붙거나 적을 방해하는 c c 계를꼭 하나씩 달고 있는 적들에게 뚜까 맞으면서 팀원을 보호하고 적을 교란하는 샌드백 역할이 대부분이 직업군들 입니다 물론 이게 탱커인지 딜러인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무식하게 깡딜이 센 전사들도 존재하니 아주 듬직하고 게임에서 가장 눈에 띄는 포지션 이라고 할수 있죠 암살자 클래스들은 역시 코리안 시크릿 웨폰 암살 저격 은신을 두루 갖춘 우리의 노바부터 뭐 사실 암살자라곤 하지만 그냥 딜러들을 싸잡아 부르는 말로 졸라 무식하게 센 마법사놈들 부터 그냥 좀 세다 싶으면 다 암살자 입니다 이 무식한 분량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암살자들은 대부분 걸 아니 유리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암살자 은신캐 잘 쓰는 사람들은 존나 열받으니까 한 번씩 적들이 뒤통수를 따는 쾌감을 느끼시려면 암살자 클래스를 주로 플레이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 <웃음> 물론 저는 암살자충이에요 <웃음> 지원가는 말 그대로 힐러들입니다 팀원을 힐해주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종류죠 태사다르를 제외한 모든 영웅들은 힐링 스킬을 가지고 있으며 침묵 슬로우 스턴 등등 팀원을 수호하는 힐러들이죠 물론 어디까지나 명칭만 지원가지 이 땡중처럼 무식하게 존나게 센 힐러도 존재하며 여러분들이 특성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팀원들에게 사랑을 받을지 아니면 순식간에 부모로 죽인 원수가 되어서 시종일관 눈초리를 받을지 달라지게 됩니다 아주 좋은 예로 강력한 수룡릴이처럼 말이죠 전문가들은 히오스만의 오직 히오스를 위한 직업군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그냥 마스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치 건물들의 성도착증이라도 걸린것 마냥 건물을 파괴하는데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스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탑 깔고 타워 부수는 놈 탱크로 타워 부수는 놈 두꺼비로 부수는 놈 물고기로 부수는 놈 등등 포탑에 미친놈들만 존재하는 정신병자들만 한다는 그 직업군입니다 물론 아주모단 이새끼는 아무리 생각해도 전문가가 아니라 암살자 같지만 아무튼 다양한 방법로 방법으로 타워를 부수는 직업군 입니다. 만약 자신이 롤에서 철거반을 했었 고 상대방이 빠졌을 때 몰래 타워를 부셔 적들의 절규 소리를 듣는 게 인생의 보람이신 분들에겐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아 물론 전부 타워 철거반은 아니 니까 잘 살펴보고 선택해보세요 자 이제 자신의 손에 맞는 영웅을 선택하셨나요? 아 물론 이렇게 백날 첫날 설명해도 본인이 좋아하는 캐릭터할거죠네뭐다 알아요 자 이제 게임을 시작하게 되면은 랜덤하게 맵이 걸리게 되는데 먼저 전장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렇게 생긴건 캠프라고 해서 적을 싸그리다 죽여버린 다음에 전명에 성공하게 되면 거기 있던 친구들이 내 편이 되어서 라인을 뚜시뚜시하고 같이 밀어주게 되죠 이렇게 큰 표시들은 우두머리로 매우 강력한 친구들이니 최대한 빼앗기지 말도록 합시다 그리고 체력을 채우는 방법은 미니언을 잡을때마다 랜덤으로 나오는 구슬을 먹거나 여기 맵 곳곳에 있는 우물에서 꿀꺽꿀꺽하고 꺼내 먹거나 아군 힐러에게 노유로제 걸릴때까지 힐달라고 핀 찍어주는 방법이죠 이 덕분에 집 한번 안가고 피 터지는 정신없는 시공의 폭풍이 완성되게 됩니다 또한 이 게임은 공산주의 게임으로 모든 아군들의 레벨이 같이 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트로이짓하면 팀원 전체가 망하게 되기 때문에 경험치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뭐 아무튼간 현재 2018년 10월을 기준으로 히어로즈 오브 더스톰 에는 총 15개의 전장이 있습니다. 먼저 블랙아트 악만 맵에서 생성되는 상자와 각가지 캠프를 잡아서 나오는 코인을 모아 우리 지조없이 돈을 더 빨리 주는 놈 편을 들어주는 희대의 치졸한 장사꾼인 블랙아트 선장님이 적 진영에 사정없이 포격을 가하는 맵입니다. 죽으면 코인 을 전부 떨구게 되니 조심하세요 용의 둥지 일정시간마다 활성화되는 위 아래 발판을 점령한 상태에서 가운데 용기사의 석상 앞에서 용기사를 깨워 싸우면 됩니다 용의 둥지는 바로 이 용기사를 소환하기 위해 피터지게 싸우는 전쟁이죠 아물론 용기사의 홈런쇼는 덤이고요 저주받은 골짜기 일정시간마다 지는 손가락 까딱 안 하면서 자꾸 시시하다고 짓거리는 이 까마귀 군주가 뇌물을 바치라고 합니다 바로 이 뇌물인 곡물들을 열심히 눈치껏 총 3개를 모으면 적들의 모든 포탑이 더이상 재구실을 못하는 고자가 되죠 이때 적들의 건물을 사정없이 파괴해주면 됩니다 죽음의 광산 가이 히오스 최고의 쓰레기 맵이라고 불리는 이 광산은 광산이 열리게 되면 광산으로 들어가 적을 처치하고 총 해골 100개를 양심에 상관없이 죽게 되면 별시답지도 않게 존나게 약한 우두머리 새끼가 적진을 향해 공격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존나게 약해서 실제로 게임을 해보면 절대로 100개를 끝까지 안먹는 판도 있습니다 제발 맵좀 리메이크시키거나 폐기시켜주세요 공포의 정원 저주받은 골짜기와 비슷합니다 전장에 랜덤하게 생기는 분할 달려있는 키메라 씨앗을 총 3개 습득하게 되면 모든 라인에서 씨앗을 괴물이 등장하여 같이 라인을 뚜시뚜시 해줍니다. 하늘 사원, 일정 시간마다 활성화되는 발판 위에 서 있으면 계속해서 적진을 향해 피웅피웅 레이저를 쏩니다. 이 거점을 사용하여 적들의 모든 건물들을 너덜너덜하게 박살내줍시다. 거미요왕 사원, 잡몹을 잡을 때마다 떨구는 보석을 모아 일정량을 우리 거미요왕에게 바치면 모든 라인에 내려와 번식도 하고 같이 라인을 뚜시뚜시 해줍니다. 이 보석을 넣는 구역은 총두 곳인데 여기저기서 입금을 하기 위한 눈치 싸움이 벌어지죠. 죽으면 들고 있는 모든 보석을 떨구기 때문에 맵이 존나게 좁아서 눈치 없이 라인을 밀당한 뒤지기 십상이니 라인을 좀 사려줘야 합니다 영원의 전쟁터 일정시간 후 가운데에 생성되는 천사와 악마가 싸우기 시작하는데 자신의 편을 방어하거나 적의 수호자를 존나 패거나 해서 적들의 수호자의 체력을 먼저 다 깎게 되면 우리 수호자가 적 수호자를 멋지게 쾅 하고 죽인 후에 같이 라인을 뚜시뚜시 하고 밀어줍니다 눈치 싸움을 잘해야하는 전장이죠 불지옥신단 일정시간이 지나면 활성화되는 신단을 터치하여 쏟아져 나오는 잡몹들을 40마리를 먼저 잡으면 응징자가 나타나게 되어 같이 라인을 뚜시뚜시 밀어줍니다 그런데 다른 전장과는 달리 이 응징자는 적을 보면 개겁 폼을 물고 달려드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만약 적에게 응징자를 빼앗겼다면 최대한 소극적으로 대처하세요 정말 뜬금없이 갑자기 개거품 물고 달려들어 죽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파멸의타 모든 전장 중에 유일하게 핵을 직접적으로 타격하지 못하는 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들의 마지막 성체를 박살내면 아군의 성체가 되며 이 성체 개수에 따라서 포탄의 개수가 달라지게 됩니다. 포탄은 일정시간마다 생성되는 재단을 활성화시키며 발사하게 되죠. 시오스 최고의 역전맵답게 그 어떤 상황이 와도 적들이 포탄을 쓰지 않는 한 지지 않으니 끝까지 오지게 비벼볼 수 있는 정신승리의 맵이죠 플락시스 항전 스타크래프트 맵으로 활성화되어 있는 발판 두개를 다 점령하며 올라가는 퍼센테이지를 100%까지 채우면 우리 징그러운 저구군단들이 저글링 부터 시작해서 쏟아져 나와 함께 라인을 뚜시뚜시 하고 밀어주게 됩니다 핵탄두 격전지 일정시간마다 맵에 생성되는 핵탄두를 집어들어 적들의 건물에 사정없이 꼬라박아주면 되는 전장입니다 물론 죽게되면 들고 있는 핵탄두를 떨구기 때문에 핵탄두를 들고 있다면 조심해야겠죠 하나모라사원 오버워치의 화물 운송 맵으로 일정시간마다 중앙에서 나오는 화물을 정해진 구역까지 호송하면 이 화물이 적진을 향해 포탄을 사정없이 발사해줍니다 마치 게 오버워치인지 히오스인지 헷갈릴 정도로 화물에서 졸라게 비비는 전장이죠 볼스카야 공장 오버워치의 거점 점령 맵으로 똑같이 일정시간마다 활성화되는 거점을 점령하여 먼저 100%를 달성한 팀에게는 트라글리버 수호자가 생성되는데 이는 두명이탈수 있고 또한 매우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있죠 이 때문에 수호자를 먹기 위해서 점령지를 무슨 수 를 써서라도 뺏기면 안되는 전장입니다. 마지막 전장 알터렉고개입니다 일정시간 이후 활성화되는 포로 수용소를 점령하여 시간을 모두 채우게 되면 모든 라인에서 우리 위대한 얼라이언스들의 장군님들이 나와 함께 호두의 적진을 박살내줍니다. 더불어 이 맵은 핵이 아니라 사령관이라는 살아 움직이는 놈들이 핵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때문에 더러운 호두놈들의 적장까지 때려부수는 그런 짜릿한 쾌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맵이죠. 자 이렇게 모든 맵을 익히셨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엿한 시공의 폭풍에 이원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이젠 다양한 개성있는 스캔들과탈것 그리고 아나운서와 스프레이 등등 치장 아이템들을 모으면서 어서 빨리 지루하고 루즈한 분식에서 벗어나서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하여 빠르고 맛있게 나오는 우리 고급 레스토랑 시공의 폭풍에 한번 빠져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시공초아